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리조트는 바로 시파단 카팔라이 다이브 리조트입니다. 자이 배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리조트는 워터 빌라 객실밖에 없고요. 그 어떤 객실을 잡으시더라도 바다 위에서 주무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배정받은 빌라는 20번 빌라인데요. 보통 섬 다이빙 그리고 섬 다이빙에 있는 다이빙 숙소 하면은 열악한 환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들이 그렇게 새것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설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마블윙 20번 방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카드키 라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그 옛날 방문 아시죠? 그겁니다 들어오시죠 이게 조명은 조금 어둡네요 이게 끈거고 이게 켠거예요별 차이가 없죠? 자 들어오시면 일단은 퀸사이즈 침대 같아요 퀸사이즈 침대가 하나가 있고 침대 앞에 있는 두 면이 유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바다를 볼수 있고 여기는 지금 베란다 같은 구조로 되어있어요. 뭐 특별할건 없고요. 여기 포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볼수 있는 행거 사실에 들어오시면 여기 세면대가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랑 여기는 뭐 샤워 부스는 없고 이렇게 샤워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 여기 샤워 헤드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여기 샤워 헤드가 굉장히 깨끗한 걸로 봐서는 최근에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건 없고요? 여기 뭐, 성 좋더라도, 어메니티는 자, 잘 갖춰져 있네요. 드라이기까지 어, 있을 건다 있는 구조입니다. 현장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워터 방갈로라서. 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답답함이 없어요. 위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에어컨은두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로도 나갈 수도 있고 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 베스트업 목조가 하나 있네요. 물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새것 같아 보이거든요 선베드가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워터빌라들에서 할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슝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제 야외에서 바로 씻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거 하나가 조금 아쉽네요 그 앞에는 대부분의 워터빌라가 그렇듯이 라군지역입니다 얕은 물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또 라군이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고 저기 앞에 보시면 약간 물의 경계선이 보이죠. 파란 물로 바뀌는. 저쪽에 이렇게 이제 꺾어 내려가지는 그런 지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시파당 카팔라이 다이브리도트 워터빌라 20번 객실 구조였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 하세요. 안녕.